아, 바쁜거지, 아, 아 볼거 없나? 아. 아, 위래. 지난 이야기 프론트레버 백레버 훈련을 위해 봉 하나를 더 시공했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설치된 봉에 링을 걸어준다 프론트레버 한번 해보자 뭔데? 머리가 왜다인데내 키가 1 9 1인데 시공한 공간은 162cm 밖에 안된다 어... 시간돈 다 날렸다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프론트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 근데 프론트레버는 나의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됐던 것 같다. 어 잘못된 기억이다. 가장 강력한 밴드의 도움을 받아 프론트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 버틸만하다. 백레버도 시도해본다 근데 이거 전문가들만 하는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밴드의 도움을 받아 백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 왜사와나올것같은데 아니 자꾸 나한테 이런걸 왜 시키시냐고 지난번 LC 훈련하는 걸 보고 많은 근육원들이 피드백을 주셨다. 그중에 에어로빅 전 국가대표 근육원 요무부님께서 이 자세에서 그대로 땅으로 가면 LC 신이 유연성을 기르라고 하셨다. 그리고 LC를 위한 운동도 알려주셨다. 빠 잡고 엉덩이 들기. 빠 잡고 앞다리 들기. 진짜 그 웬만하면 다 좋게좋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8개월 했고 힘도 좀 붙었는데 왜 자꾸 발레바같이 높은 곳에서 엘시스를 연습하라고 하십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 높은 발레바에서 연습을 해본다 훨씬 수월하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데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를 서서히 밟아서 완벽한 엘시를술 보여드리겠다 3년뒤에 하이 유지태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다 더럽게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방 밖으로 빼려고 하니 가로로 걸린다 돌려서 세로로 걸린다. 야, 간식 먹었어? 라, 야, 안 먹어? 이거? 야, 니네 말고, 너희 큰애 두 명째 왜? 옷에 털 문치지 마라. 아 새끼야 아, 새끼 자로 새끼, 아.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새끼 오쉽